영가들에게 일러주는 게 모욕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욕편.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답이문에 나오는 요 시다름 염불은 전부가 법문인데 그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법무하고 그 이치를 일러주는 법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너무 좋은 법문인가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도리에 개합하고 그 도리만 바로 알면은 고마워. 생사연내를 해탈하고 다시는 생사에 끄달리지 않게 돼요. 그 도리를 모르면은 육체를 나린가 믿고 알고 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엄마 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어놓은 업은 가사 백천만급에 소작업은 불무하다 그랬거든.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었는 업에 대한 결과, 갑보를 내가 다 하도록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착한 일은 착한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 응?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나쁜 일 재질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짓는 업에 때문에 업의 결과를 돌려받기 위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몸이 필요하니까 이 몸으로 짓는 업은 다음 생에 가가지고 딴 몸으로 또 받는데 우리가 업을 치어온 업을 받을 적에 그냥 받으면 다행인데 또지어감이 받습니다. 절대 안 지고는 못 받아요.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가 내한테 그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전생에 내가 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내한테가 잘못한다 말이야. 잘못하는데 잘못하면은 아, 네그 잘못하면은 아네그 모습이 전생에 내 모습이고 빛잘게입고 업장 소멸 잘했다. 업장 소멸 시켜 줘서 네 고맙고 감사하다. 이감이 업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네한테 조금 더 잘못했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하면 니가 이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새로운 업이 되는 거야 또 업을 지났기 때문에 진운 업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윤회전성이라 윤회전성 그래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까지 이어왔고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 뭐하면 끝없는 미래까지 예?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되가 있어요 고래 이제 이. 주고 생에 대한 집착을 끊어뿌리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시다님 법문인데 두 번째로 이제 모욕편이 나와요. 그 모욕편을 보면은 어떻게 법문에 되나 하면 야기니 역시 불경계인 된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 되는 단정기여 허공하라 그랬거든. 마땅히 그 뜻은 생각을 흑원과 같이 맑게 다 비워버리라. 그 원리망상 급제치하면은 일어나는 천사랑 만분별 망상을 다 끊어 멀리 여부고라면 은 영심 소양은 괴무야 한다 그랬어요. 에? 맑고 깨끗한 마음에 향하는 곳에는 아무 곳에 가더라도 걸림이 없다. 이 도리만 알면 되는 거야요 그래 이 도리를 일러주는 것이 거기 모욕편이에요. 왜? 생자에 대한 경계를 끊고 부처가 되려면 부처 될거 아니다.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대는 응? 마땅히 그 뜻은 허공과 같이 맑게 하라 그랬거든. 응? 그 다음에 허공과 같이 맑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멀리 끌어 없애버리라. 그럴뿐이면 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 걸림이 없을 거다. 오고 가고도 걸림이 없고 나고 죽고도 걸림이 없고 음?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짜리 자성인데 본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생각 일으키는 번뇌 한 생각 일으키는 망상 그거 끌어버리지 뭐하고 그거 멀리 여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생에 절에 댕기고, 평생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멀리 망상을 뭐 해. 망상은 멀리 끊어 여의지를 뭐 한단 말이야. 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남에 걸리고, 죽음에 걸리고, 오메 걸리고, 감에 걸리지. 고마 망상이 생사의 근본이야. 왜? 한 생각 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망상이고, 한 생각 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번뇌인데, 이걸 내 생각으로, 어?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국에서 실천하면 업이 되는 거에요. 그 업이 생사가 이, 이 원인이 되고 윤회의 근본이 된다. 그래. 그 한당 정기여 허공마하라. 그래. 마땅히 너의 뜻을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과연 맑혔느냐 말았느냐. 응? 만약에 맑히게 했다면은 고마 우예와 같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돼요. 이 생각마. 그건과 같이 말려보면 되는데 그렇지 뭐하면은 다시 법문을 들으라고 기용 미연이면 경천주가 가라 그랬거든 만약에 위에 이 법문을 듣고도 그렇지를 뭐할것 같으면 그 도리에 개화하지를 못했을 것 같으면은 그 말이야 못했을 것 같으면은 다시 나의 한 법문을 듣고 내 말을 다시 들어봐라 그게게요자 어? 정각지성은 내가 바로 깨달아야 될 이, 이제, 성품은, 성품은 상지재불이요상지재불이요 물론은, 모든 부처님하고 또 똑같아요. 우리는, 부처님은, 본래 부처님이고 우리는 중생인 줄 알지만은, 깨쳐보이면은, 부처님이 깨쳤던 그 자리나, 역대 조사님이 깨쳤던 그 자리나, 우리가 앞으로 깨쳐야 될그 자리나, 깨달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하나는 뭐냐? 법심자리야법심리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이 가니까 앞으로 이제, 예,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돌아와요.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참 환영하고 봉축하게 해서 등을 밝히고 그래 요 그런데 그 부처님, 그 사실은 저 인도 카피라성에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태어난 석시성을 가진 시달따, 그 몸뚱아리는 부처 아닙니다. 부처님의 몸뚱아리지, 그건 부처가 아니야. 그럼 부처는 뭐가 부처냐?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자리. 그럼 부처님 깨달으셨던 그 자리는 뭐냐? 그게 바로 법신자리야. 법신자리. 그 법신은 무엇이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이야.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둘이 아니고 본래 하나야 그 하나인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망각하고 육체에만 집착해 가지고 생활하니라고 그 자리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탁 당신이 본래 중생인줄 알았는데 도를 턱 깨쳐보니까 나는 본래 부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 깨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나 그러면은 침묵급전 조성부를 했었다. 침묵급전 이전에 이미 벌써 일찍이 다 성부를 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를 오면 망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중생인 줄 알고 망상의 휩싸이가 생활하는 것이 중생이야. 그 자리만 바로 보이면 은뭐 어? 부처나 내지나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야. 그래서 부처님은 뭐가 부처님이냐.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자리. 깨달으셨던 그 자리, 거기 법신이야. 법신이거든. 그 법신이 청정해요. 말꼭게. 그대 그래, 강무변하다 그랬거든. 그래 고조사님 계송해 보이면 은 보하는 비진이고 요 망년이다. 그랬어. 보하는 비진이다. 그랬어. 그래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불교를 배울 때 부처님을 말할 때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부를 말하는데 본분 소식에 들어가면 이은 보하는 비진이다. 보신과 하시는 참이 아니다. 그럼 뭐가 참이냐? 법신이 청정하여 강무변하다. 그러면은, 왜 보신과 하시는 참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걸 달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청강에 유수하면며 청강월이다. 그러니까. 일천강에 물이 있으이면은, 달 그림자가 청강에 비친다. 그러나, 달 그림자,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그참 달일 수가 없어요. 그청강의유수아마 청강월이나 청강에 물이 있으면은 달 그림자가 청강에 비치지만은 청강에 비친 달은 하나의 달이 거두어가 서산으로 넘어가요. 그 하나인 달이 법신이라면은그달 그림자를 비춰주기 위해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물이야. 청강수야. 물. 그건 도울보자 보신이거든. 여기에 나타난 그림자는 요 화신이다. 그 물도 다릴 수가 없고 물에 비친 그림자도 참 다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신가 하시는 비진이고. 법신만이 참 청정하고 맑고 깨끗해요. 강무변하다. 크기가 뭐 어? 무변에 가시 없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참이 아닌 것은 청강유수하니까 청강물이야. 예? 까같아. 그 말리 무흔하면 말리에 구름 없으면 말리가 다 하늘입니다. 그 그건 뭐냐? 구름은 번뇌 망상이고 하늘은 본래 자리야. 그래서 구름만 벗겨지면 하나인 하늘 뿐이야. 거의 법신이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가 있을 때 이? 번뇌 망상, 애욕, 집착 이런 것에 가려져가지고 참나를 망각하고 살면서 육체의 앞잡이노릇 타고, 종로로 타면서, 이놈 즐겁 들어가고, 이놈 행복하게 해를 준이라고 엄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 하는 것이지, 이한 생각 돌이키뿐이그한 생각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신 영가들은 새로운 육체를 받기 전까지는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낄 것도 집착할 것도 죽기 싫은 그 마음도 어? 벗어던지기 싫은 육체도 없는 공한 상태에서 이러한 이치를 생각으로 전해주는 법문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툭 끊어버리기가 쉽어 그래서 그러한 번뇌망상 어? 집착만툭 끊어버리고 망상말멀리어 두면 울로난 모든 부처님하고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지육범이야 알로는 천도인도 수라도 지옥도 하기도 축성도 육도중생에 이렇게까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 일일이 당당해 하나하나 당당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일일이 구족해요 그렇게 되어보면 하나하나 하나, 어느 거 하나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힘 빌리지 않냐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생사윤내를 해탈했으면 좋겠는데 평생에 절에 댕긴다 그러더라도 그만 법회한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 들어라. 그 법문 들어오는 게 이야기 들어라. 어? 쪼래기 하나 들고 덜렁덜렁 소불알 덜렁거리듯이 왔다가 응? 갔다가 왔다가 그래가지고는 첫날 저래다니고 만날 불교를 믿어서 소용없다는 거야 그렇게 래그 살다가 갔으니까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번뇌망상 끊기 쉬운 집착을 둘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해봐라 거기라 응? 그래 됐을 때는 에? 그 진진이 상통하고 어, 물물이 상형이라. 뭐, 티끌, 티끌마다, 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조그만 티끌만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물건, 물건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게, 어. 그래서, 이제, 어? 부대수성 요용 명령이라. 그 닦아 성취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되고, 어? 그래도 되고, 그대로 밝고 밝아서, 뚜렷한 것이 우리의 볼륨 모습 자성짜리더라. 그게. 그렇게 하고는 영가 있게, 주장자를 부쩍들어가지고한 겹만 봤느냐 또 주장자를 쾅 치면서 한 문만 들었느냐 보고 들으면 돼요. 보는 놈이 참나요. 듣는 놈이 참난데 참나 고 놈을 망각하고 한 생각 일어나면 번내고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그것을 내 이제 응?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우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가지고 행동 여기서 실천하면은 그게 다 업이 되는거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공한 상태 여기 있을 때라도 당신네는 이러한 도리에 개합하고 이러한 도리를 바로알라 서로 이참 생사 윤례를 했다라는게 이게 이제 참 임종연불이요 임종 해가지고 그 시다름연불이 너무 좋아요 그게 염습할때 하거든 그러는데 요즘은 가보면 이제 저 염습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치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스님들이 하러 가도 원래 이제 시다름염불은 그 시신이 있는 방에 스님들이 안 들어가요. 왜? 그 시신을 보고 뭐 이래 가지고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뜻을 관해가 뭐 할까 봐.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면서 그 이제 아까 하던 삭발평가 텐트 할 때는 그 이제 염부를 하러 가시는 그 시달린 법사가 삭발 그러면 염하는 사람이 예그거도또 삭발 그러면 예 하고 또 삭발 그러면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들으러 갔다 이제 참그 다음에 이제 모욕편에 가가지고 도 모욕 그러면 예 크고 그래 이제 시분 부르고 시분 대답하면서 당신에는 몸을 식히고 앞에서 스님들은 이런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요견하고 이제 참 예? 기억 영문이라 이, 이, 이미 이 영가들은 이 도리만 하면 이미 분명하고 이미 영력해요영력하게 보고 영력하게 들었으면 분명하게 들었으면 고마 생사가 다 끝난 거고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도적놈이 엮기나 역적이 엮기나 뭐 사당놈이 엮기나 착한 놈이 엮기나 나쁜놈이 엮기나 가네 그만 제도가 되고 어? 아무런 구이 없어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 필경식에 어, 필경 계시마 그래서 필경이 이것이 무엇인가 요것만 안 돼. 필경이 이것이 무엇이냐 어? 불면유어 정만을 하고 부처님의 얼굴은 어? 부처님 의 얼굴은 참 모자름이 없는 보름달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둥그러서 그러면 영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 그 이거도 그, 그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돌아간 영가들의 마음자리 그걸 일 읽는 거야 부처님 얼굴을 들고 읽었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그자리 그는 조금 더 모자림이 없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응? 부족함이 없고 그 자리에만 바로 알면 된 도리 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만 바로 보고 바로 들어가 바로 알았으면은그 응? 도리만 바로 알았으면은 이제 그렇게 될수 있다 여기가 천일 반강년이라 그렇거든 응? 천일에만 또한 천 개의 햇빛이 말이라 해가 말이라 강력을 비추는 것 같이 확 내요 네, 우리 캄캄한 이 마음 응? 무명심 때문에 무명심 때문인데 에그 무명심을 번뇌 때문에 번뇌만 다 끊고 번뇌만 다나보뿐이막그막천 어? 개의 달이 여기가 천일 방강명이랬거든 역시 천 개의 햇빛이 편하게 빛을 녹가 빛이는 것 보다도 우리는, 이제, 참, 음? 더 밝게 알수 있더라. 그게, 그, 한망진구 하면 어, 한망진구 하면흑개이 같은 망년 때, 번뇌 망상의 때마, 다 씻어버리면, 고놈이 때라. 누가?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나에게 가장 큰 적은, 상대, 칼을 들고 내 육체를 줄로기 죽이는 것 보다가도 더큰 조적이 누구냐 하면나 자신이야. 나 자신 뭐냐?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번뇌 망상. 이놈이 내가 나를 못 보도록 가리고 있고, 숨기고 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도록 가르고 있는 거야. 그래, 그놈만 끊어버리면 나의 본래 모습을 환하게 볼수 있더라. 응? 한망진고 하면 한망진고 하면은, 번뇌 망상의 때만 깨끗하게 씻어버리면은, 그래, 외형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육체를 씻으면서 육체에 묻은 때 씻는 거 보고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묻은 번뇌의 때도 깨끗하게 씻어버리 뿌리면 획득건강 불개지신하리라 바로 영가들이 깨어짐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고 생사가 없는 그런 불개지신을 얻게 되더라 바로 얻어요 한순간 돌이키는 가운데 획득 바로 얻는단 말이야. 어? 건강불계지 지치는 깨어짐이 없는 깨어짐이 없는 불계 뭐와 같이? 건강과 같이. 건강은 뭐냐? 물질 가운데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래야 알겠더라 그거야. 그나마 청정법신은 깨달은 그 자리. 법신은 문에외야 안또 없고, 바깥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법신 자리는, 왜? 네? 그건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고그 자리기 때문에, 고그 자리기 때문에, 그 말꼽게 그단 법신은 안또 없고, 바깥도 없고, 문의 회드라 거래생사의 일진상이야. 나도 상관없고, 이 죽어도 상관없고, 이 와도 상관없고, 이 가도 상관없고, 이 항상 어? 참다운. 내 모습이 뚜렷히 나타나가지고 볼수 있을 체면이니까 이미 육체 없는 공한 상태에서 모든 번뇌 다 끊어버리고 응? 다 씻어버리라 씻어버리는 건 뭐같이 씻어버리나 모세 당신 몸에 묻었던 때 당신이 날인 줄 알고 믿고 살았던 그 육체에 묻었던 때를 물로 닦아 씻으니까 깨끗해지듯이 한망진구하라 너의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번뇌에 대도 깨끗이 씻어 뿌리고, 다 끊어 뿌리고, 없어지면은, 그때는 고만 획득 건강 불교 지신 한다? 바로, 건강 불교 지신을 얻게 되더라. 그래요. 건강 불교 지신을 얻으면, 어,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법신을 안가 바같이얻고 거래 생사에도 걸림없고, 일진상이더라. 그럼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일러주는 영가 법문인데, 영가 법문인데, 요거를 이제, 씻는 것을 비유했기 때문에 모욕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모욕편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나오는 법문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왜왜 사람이 죽으면은 죽으면은 초상집에 스님들을 모셔다가 시다름 연부를 하느냐? 그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본무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에 본문을 일러줘가지고 영가로 하여금 육체에 대한 집착도 끊어뿌리고 천사랑 만분별이일나는 번뇌도 턱 끊어뿌리면은 그만 일생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업하고 상관없이 그 수렴왕생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이걸 전부 안내해 주니라고 그래 49제는 산자의 목으로서 죽은 자에게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 있는 자들의 가신분에게 마지막 최후의 효도 이것이 49제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49제는 왜 49일 동안에 지내는 것이 49제인가? 49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요 이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스님들을 모셔다가 그 염습을 하고 입간하기 전까지 요 이제 하는 영가 법문 요 소재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참 법문을 읽어드리면서 그 이제 49제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49제를 마치고 나면은 가야될 세계가 여섯 갈리가 있는데 그걸 육도문중이라고 하는데 육도문중은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말씀드리고 육도윤대를가다 이제 참 윤회전생을 했는데 왜또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 은또 천도째로 내야 <놀람> 되는가 천도째는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